네. 약속 지킨 것 같아요. 어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하시겠다고 아, 얘기해서 어, 네. 아, 이래서 으로 끝나지 않겠다고 아, 얘기하셔가지고 네. 사실 그게 어렵잖아요. 한번 하고 하는 게 일회석 보잖아 네. 그럼요. 네. 네. 아 근데 하늘보다 굉장히 슬리므 손님은... <웃음> <웃음> 쏘아 빼셨어요? 어제 쏘아 안 꺼졌어요. 매번 이렇게 올려만는두번 이제 오셨거든요. 그래서. 먼저 소개하는 시간 가지고 그러면 아, 사장님 네. 병원 쪽에 조금 인사 부탁드립니다. 지금 지역을 집중하는 어린이 병원이고 그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소아집중치료를 운영하고 있고 그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365일 24시간 문닫지 않는 소아 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.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또뜻깊큰 행사에 저는 작년 이후에 또 올해도 참석하게 됐는데 또 저희 삼성라이언 대표에서 저희가 와서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할수 있게 돼서 저희도 좀 너무 기분 좋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저희가 또 어린 친구들에게 좀더 도움이 될수 있다면 저희가 더 열심히 해서 좀더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삼성라이언즈가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 저 삼성 라이온즈 이승현입니다 동자리가 <웃음> 어. <웃음> <웃음> 그저 처음이라 가지고 삼는는데 <웃음> 이때 깊은 자리에 참석하게 돼서 정말 영광습니다 저희 이번에 팬 페스티벌처럼 삼성 어, 라이온즈 선수들과 팬들과 함께 할수 있는 행사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팬들과 함께 할수 있는 기분과 그쪽에서 이제 모여지는 돈으로 저희가 또 뜻깊게 기부할 수 있게 돼가지고요. 네, 이거는 저희 삼성라이온즈뿐만 아니고 저희 삼성라이온즈를 좋아해 주시는 팬들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행사를 할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요. 아, 네. 또 팬들 덕분에 감사하게 이렇게 저희가 대표로 오게 된것 같아서요. 네,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또 선수들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팁을 조금 더 못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. 그러니까 저번에도 아마 또 개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하셔가지고 하셨고, 요번에도 또 그렇게 하신 거로하습니다 <웃음> 자가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제가 잘 전달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웃음> 네. 감사합니다. <웃음> 어 제가 올해는 이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서 처음 천착을 해봤는데 또 이제 또 이런 뜻깊은 자리여가지고 또 어린이들 보고 또. 큰 힘이 되었으면 많은 바람이 크고요. 또 이제 바나프고, 또자생장 해가지고 야구장 안에 찾아오는 그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일단 이렇게 기부할 수 있게끔 저희 삼성라이언즈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고요. 그래서 저희가 대표로 이렇게 왔지만, 저희 모두가 함께 기부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여기 칠곡경대병원에서 작년에 와봤는데 너무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또 좋은 에너지를 넘, 저희가 받아간 것 같아서 또 이렇게 한번더 행사에 참여하게 됐는데 어, 앞으로 이제 좀더더 더 많이 저희 선수들이 더 힘내서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또줄수 있으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다들 건강하게 올 겨울 많이 춥습니다. 따뜻하게 연말 잘 보내세요.